너튜브에 부캐까지 한마디로 아주 핫하디 핫한 분인데 신데렐라를 뛰어넘는 바로 엄지렐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11년 됐네 뭐가? 오늘 우리 11주년이라고 신데렐들 안녕! 엄지렐라예요! 내가또 알아주는 명품쟁이거든요. 약간 사람 자체가 명품이랄까? <웃음> 명품만 입는 줄 아셨죠? 저도 봇에 사 입어요.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안녕 스라리드 엄지렐라 요 역시 오! 이대로 하면 개그우먼이 아니죠 요거를 캐럿 스타일로 아, 캐럿 스타일로 예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암시랄 랄랄 요걸 창으로 갑시다 아 엄지 렐라 요 와아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튜브와 놀면 뭐하니로 큰 사랑을 받아서 초대 확인한 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자기 피할 시대 역시 먹는 것도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아, 저는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보통보다는 조금 더 먹어요 네. 음. 조금 더 먹는 수준? 소고기를 따지면 소고기요? 제일 잘 먹을 때5 인분 먹어봤고 5 인분. 네. 단체는 2 3 인분까지 먹어봤어요. 몇 명? 세 명이서. 세 명이서. 뭐, 그럼 많이 드세요. 2십 인분? 뭐 한참 먹을 때니까 그쵸? 억제하지 마시고. 그럼요. 저돈줄 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아, <웃음> 기대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치즈로 이불을 덮었다. 음. 야. 아 그리고 너무 푸짐하게 올려주세요 얼마나 치즈도. 얼마나 고소할까? 맛있겠다. 와. 와. 와. 와. 와, 양 많이 준다. 음. 와, 향 엄청 진해. 새콤 달콤한 새콤한 향 나네. 그렇지. 응 쫙. 와, 진짜 맛있겠다. 우아 이거 라라라라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치즈, 치즈가 아예 덮여있는데, 진짜? 음. 음, 음! 모짜렐라랑 고다랑 체다랑 그 맛이 다 나. 음. 오, 진짜 진하다. 음. 음! 살코기가 엄청 두툼하네. 음. 아우. 고기가 많다 씹는 식감은 좋은데 또안 질겨 어, 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 고기야 응 고기야 응 돈까스 <웃음> 아, <웃음> 말고 나 이거 소스 찍어먹는 게 진짜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돈까스 하나도 안 느끼하지 내가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을까? 돌아가 할수있 거의 동어리 아니야? 동어리? 좋 할까? 웬일? 음. 음. 어, 이제 슬슬 보여주는데요? 뭐, 뭐. 아니 이미 큰데요? 오 재능 있는데? 참색전은 끝났다, 딱 요거 같아요. 아 어, 재능 있어요. 예. 먹방 이 꿈나무 아니에요? 어, 너무 좋은데요, 페이 스 좋아요. 원래 일본에서는 그돈가스 소금에 찍어 먹잖아. 어, 뭐야, 와. 소금 찍어서. 소금 올렸네요? 어, 먹을 맛있다. 줄 아는데요? 음 소금 살짝 뿌려 먹으니까 음. 약간 짭조름해져서 음. 간간하니 되게 좋아. 음 이렇게? 응. 음. 음 이렇게? 응. 음. 이거 선배님들도 따라가는데요? 어, 근데 맛있게 드신다 맛있겠다. 감칠맛이 좀 올라. 너무 어, 맛있다. 와. 아하. 아, 맛있다. 애기들바지 같은 맛이요 그렇지. 진짜 애기들 미쳤지 이거. 음, 스프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스프? 스프? 응, 스프 스프. 그럼 이렇게 담가가지고 아예 절여가지고 먹어요. 와. 음 부드럽지, 부드럽지. <웃음> 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오 고구마 사탕 아 뭐야 이거지 와 고구마는 진짜 좀 이쁜 걸 올려? 오 맛있다 사탕 괜찮네 별 사탕 씹는 느낌이야 왠지 음, 음 이거 고구마 치즈 돈까스 맛나 아 맞네 같이 먹으면 고구마 치즈 돈까스네 음 그래서 맛있 아아 어쩐지 친근하다 음 했다 생각보다 빨리 먹었다 생각보다 빨리 먹었다 그러네 언제 먹었어요? 나도 몰라. 사라졌어. 신사. 와. 음. 음. 뭐겉들이다 먹었는데요? 거의 얼추 지금 아미 형 같은 경우는. 좀 빠릅니다. 느끼한 거 먹었으니까 이제 좀 매콤한 걸로 시킬까? 김치? 난 김치 응, 난 좀. 그래, 아까 보니까 김치 뭐또 있던데 응그렇까응 응. 네, 개 네, 네. 와. 저불 어? 봐요, 불맛이 아, 불쇼, 불쇼 저거 이제 돈까스계의 부먹이죠, 부먹 반신 좋겠구나, 돈까스가 난 저게 저렇게 촉촉한 게 너무 좋더라. 음, 튀김이 네. 딱 촉촉하게. 맛있게 생겼네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와 김치찌개가 아닌데? 와, 와. 국물이 저. 아 나. 근데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매콤할줄알았는데 약간 아기 애기, 아기들도 어, 먹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콤이야. 와속 풀린다. 이거 무조건 해상 메뉴 아니야? 음. 와. 와. 와, 치즈 바로 내려가. 나는 이게 음. 돈가스가 바삭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눅눅한 것도 좋더라고. 진짜, 진짜 맛있 응. 와, 촉촉해. 이게 국물에 이 찌짐옷이 살짝 적, 적셔지면서 오는 음. 그게 있네. 어 꼬꼬. 다 촉촉해. 왜 명절에 그왜 남은 전으로 전 찌개 끓여 먹잖아. 김치찌개 볏 넣어서 약간 그것처럼 고소하기도 하면서 튀김 그 기름장 섞여지니까 엄청 맛있어. <목소리> 계란 후라이 위에 김치 올리고 돈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에 드시려나 봐요. 오오 맛있겠다. 깔끔한데? 아, 깔끔하게 됐어. 와, 야무지다. 음. 아, 밥 도둑이다. 밥 도둑. 맛있는 거다 섞었네. 노란자 터지면서 미쳤어. 아 근데 돈가스를 이렇게 김치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무한 먹어도 안 물리지 자꾸 풀어야겠다 음. 진짜 어머 음. 어머 베드 풀었어 베드 풀었어 우이고싶네요아미는밥 뭐, 어, 말았어요 아미밥 어. 어. 말았어요? 수양언니다마시거양 어, 약속한 수영. 듯이 고다아 근데 좀말밖면없지 음. <웃음>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국밥 같은 느낌도 난다 난 음. 동치찌개에 밥 말아 먹고 있는 거 같아 너무 맛있다 푹 취끈해지면서 만드시네, 지금. 맛있네, 두도 맛있네. 야, 아밀는 아예 그릇째 들고 먹고 있습니다. 자, 아미요한 김치나베 돈까스 클리어. <놀람> 앞에서 보면 약간 설렁탕집 온것 같은 음. 사운드예요. 아, <웃음> <웃음> 해장된다. 가 조금만 수양 김치나베 돈가스 클리어 우리 다른 것도 먹을까? 매콤한 파스타, 거 먹을까? 스 바질 향! 와 바질 향 미쳤어! 바질 향 엄청 상급하면서 음. 안 아끼셨어 바지를나 바질 바지 진짜 좋아하 응. 어. 아! 아. 바질들어면 약간 깡팡 거죠와 바질 향 미쳤어! 새우 드 진짜 맛있어나 이거 진짜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나도 되게 맛있다. 와 근데 이있다함이 너무 좋은데? 소스도 많고 맞지? 크림이 진짜 많이 맛어간맛 같아 맛 응. 저 계란 안 먹으면 메즈야. 음. 아니야. 파스탈 올려볼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내스타이 응? 너무 맛있어. 아, 새우부터 먹어야겠다. 아니, 수영이 형 한번 보세요. 지금 젓가락으로 새우를, 꼬치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양이 많아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웃음> 와 저게 한 입에 간다고? 음, 지금 음. 새우 멸종됐거든요? 너무, 너무 맛있어 새우, 새우 꼬치? <웃음> 와 진짜 탱글탱글하고 약간 터져 입에, 입에서 아예 타 거기 에배사 돼. 어머 어머. 어머. 아미위원 지지 않습니다. 계란 토피라서 먹어야 할 와, 란이어 어디서 나지저저란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까 김치나비에 나왔던 계란을 아, 밑에 숨겨 놨네. 먹으니까 까르보나라? 아. 음. 약간 약간 그느낌도나 맛있네. 맛있어. 야, 안가 좀 빨라요. 시림프 바질 이렇게? 크림 파스타 클리어. 아, 돈까스 남겨 놓을 거야. 또 나올 거야. 또 나올 거야. 어, 맞네? <웃음> 어. 지금 시켜놓을까요? 아 빼고 이거 두 개랑 돈까스? 응, 그렇게 해서 세개 어, 김치? 음, 나베 돈까스 나오고, 아, 네, 나오고 아, 있습니다 파스타 준비해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내꺼 내꺼 네. 나 배부른 거 내려가 너 내려가 네? <웃음> 연습했어 <오지? 웃음> 배부른 게 내려갔다고요? 어떻게 배부른 게 내려갔지? <웃음> 원래 먹은 건 먹은 걸로 내리는 거지, 뭐. 취향이 대단합니다. 참 매운 거 좋아요. 저 바지 크림 파스텔, 타 청양고추를. <웃음> 근데 느끼함 아예 싹 잡아. 네. 느끼하지도 않는데, 싹 잡아. 오, 오, 오, 돈스를 하나 싸서, 싸서. 아까보다 춥은것 같아. <목소리> 몇십 퍼센트죠? 어. 99.9? <웃음>